가셨건 친구 배고파. 누구 배고픈 사람? 이따 브림스톤이 점심 쏜대! 혜성전주! <목소리도> 저쪽 제트가 좀 까다롭겠어. 좋아, 내가 경전 좀... 좋았어. 돈이 좀 남는데, 필요한 사람? 했습니다. <목소리도> 지원 요청, 지원 요청, 지원 요청. 계속 밀어붙이는 거야. 선물이다. 그가 설치되었습니다. 사망다 이걸로 셋. 5개! 터진다. 기여차는 적군이 1명 남았습니다. 그림자가 간다. 재장전 <목> <오, 목소리> 중 킨 버툼 잠 음, 고이한명남았습니다이가이이 <S propri> <총> <발견. réussi> 이동 준비 완료 스파이크가 비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적군이한명 남았습니다. 30초 남았습니다. 비지적 스파이크 발견.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가안 좋아도 계속 노력하라고. 체면은 차려야지. 돈이 필요하다. 집중해, 다들. 나좀 그만 보고. 파이크가 비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선물이다. 말거야 제커기 A 지점 점발견. 싹쓰러 A에서 전발견. 시작 적군이 1명 남았습니다. 스 i 이크가 A 지점에 떨어졌습 여기 스파이크다 자, 지 준비 나. 야, 나. 야, 나. 야, 나. 야, 나. 야, 발견 그래 좋아, 아주 박살을 내버리자고! 준비 완료. 충격파 저런... 공격 발견. 여기야, 여기야. 중앙에서 적 발견. 덕분이 한명 남았습니다. 제장전 스파이크 설치. 망치. 장치 준비 완료. 궁극기 준비됐다. 설마... 이게 진짜 먹힐 줄 알았나? 바라마 길을 보여줘 봐주지 않겠어! 한무리다. 재장전 중. 시야를 훔치겠어. 너무 멀어. 재장전 중. 역풍 발견. 남았습니다. 스파이크가 중앙에 떨어졌습니다. 눈을 가려주 o u 분군이한명았았습다다1초초았았습다스파파크크설치치었었습다다 남았습니다 껴두겠 습니다. 적군나가명남았습니서 들도 나쁘진 않은데 내 총은 따로 챙겨갈게. 기본 상하지 말라고. 여기점적 발견. 스파이크 설치. 군이, 한 명, 남았 습니다. 교대전 최종 라운드. 아끼지 말고 다쏟아부전 재장전 너무 멀어. 못 재장전 중. 재장전 중.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아군이 한명남습니다한 번의 기회. 1명 남았어 1명 준비 완료 <disputes> 이걸 건 내가 해야 돼 정말 난왜늘 이렇게 멋진 거야. 공수 교대. 잠깐. 재장전 중. 재장전 중. 스파이크 챙겨야 되지 않나. 재장전 중. 응. 뒤에서 적 발견. 잘안 보일 거다. 바이크가 B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What are you 그은의 빛을 모조리 빼앗아 주지. 은젖 아, 우리 한명 남았습니다. <웃음> 안전하다고 믿고 있겠지? 깜짝이야! 취미 좀 볼까? 체크파이크삭다 <목소리> <적금에 목소리> 결과 아닌가? 그 매트 포인트. 끝까지 숨통을 좀. 좀 버려줘. 고마워. 다 바이크가비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점발재장습